안녕하십니까 9월 7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한 저는 유진추하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증시는 장 초반 유럽의 에너지위기로 영향을 받아 차익 매물이 나오며 하락출발 했는데요 이내 반발 매세가 들어오며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8월 비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와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되자 하락 전환했는데요. 이는 달러 강세 흐름이 강화되고 미체채금리의 상승폭이 확대되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원유는 오페플러스의 감산 조치에도 불구하고 3% 넘게 하락했는데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수요가 둔화될 것이란 전망에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고용과 견주한 서비스 수요로 인해 연준의 추가 긴축 의지가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도 강세를 지속하고 미 2년 국채 수익률은 3.5%까지 상승하는 등 달러 강세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시장은 좀처럼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을 해볼까요? 매수매도 포지션 동향은 HTS 화면번호 4025,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매수 75%, 매도 25%로 매수 우위인데요. 대체적으로 시장은 대중의 심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간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비율로는 시장은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미국 주식옵션 소식입니다. 먼저 주식옵션 종목들에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일정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시간 기준 금일 21시 30분에 미국 7월 무역수지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임팩트는 크지 않아 주식옵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스탑 실적 발표가 뉴욕장 마감 후에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38센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사은 11,5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24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유는 82달러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93달러에서 저항선이 예상되네요. 금은 1660달러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740달러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게임스탑의 주당 순이익은 지난 발표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